할로겐 사용으로 출고된 더뉴 K3입니다. 노랗고 어두운, 특히 어두운 광량으로 인해 야간 주행시 많이 불안하셨다고 하네요. 운전석 존 램프는 점등도 되지 않는 상태네요. 해당 헤드램프의 위치를 알려주는 포지셔닝 기능도 하지만 무엇보다 차량 인상을 결정짓는 외관 요소 중 하나이기도 하죠. 테일 램프도 LED로 변경합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케이스 안쪽으로 물방울이 맺혀있네요. 합선의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모두 기아 정품으로 준비했으며 순정품 사용으로 모두 구조 변경이 필요 없으며 검사 통과가 가능합니다. 먼저 HID 헤드라이트의 모습입니다. 가장 먼저 데이라이트가 눈길을 끄네요 HID로 변경시 정션 박스를 교체해야 합니다. 할로겐 사양에서는 해당 기능을 지원하지 않을 뿐더러 만약 교체하지 않을 경우 정상적인 작동이 불가합니다. 레벨링 디바이스의 모습입니다. 더뉴케이스의 경우 오토 레벨링 또는 수동 레벨링으로 장착이 가능하며 둘중 하나라도 없는 경우에는 검사 통과가 되지 않습니다. 레벨링 디바이스 장착을 위한 전용 브라켓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LED 사양 테일램프의 모습입니다. 인사이드와 아웃사이드 미등이 LED 면발광으로 변경되며 정지등이나 후진등, 방향지시등은 모두 할로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은 다소 아쉽네요. 그외 추가되는 모든 배선은 순전 방수 커넥터 사용 및 쿨게이트 브와 전기테이프로 마감했으며 순전빈사배을 통해 작업할 예정입니다.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배터리 마이너스 단자를 분리해 전원을 차단합니다. 잭포인트에 고무를 대 리프팅 후 우측 후륜을 탈거하고요. 이 부분이 바로 레벨링 디바이스 장착 위치인데요 장착을 위한 구멍은 존재하지만 말 그대로 구멍만 있지 나사산이 존재하지 않네요 레벨 너트를 박아 볼트가 철거될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레벨링 디바이스를 장착합니다 깔끔하죠? 외부로 노출되면서는 콜게이트 튜브와 전기테이프로 마감해 배기나 브레이크의 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였습니다. 전용 타일을 이용해 튼튼하게 고정시켜줬고요 배선은 앞좌석까지 들어오게 되며 순정라인을 따라 케이블 타일을 이용해 고정하였습니다. 휠 장착 전 내열 그리스를 도포 후 토크렌치를 이용해 규정 토크로 체결합니다. 범퍼 탈거 전, 마스킹을 꼼꼼히 한 후, 라이트 커넥터를 비롯해, 프론트 범퍼, 그리고 기존 할로겐 헤드램프를 탈거합니다. 좌측은 HID, 우측은 할로겐 사양 램프입니다. 미정점 상태에서는 둘의 차이점을 구분짓기 어려워 보이나, 가장 큰 광원의 변화로 인해 훨씬 밝고 시원한 시야를 제공하며, LED 데이라이트 생성으로 인해 익스테리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집니다 할로겐에서 HID로 변경시 헤드라이트 커넥터를 사용에 맞게 작업해줘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레벨링 액츄에이터 구동을 위한 신규 커넥터도 만들어줘야 하죠 정비지침서에 명시된 스퀘어를 준수했으며 골게트 튜브와 전기테이프로 꼼꼼하게 마감하였습니다 홀고정용 타이와 케이블 타이를 이용해 깔끔하게 고정하였고요 신품을 장착합니다 정션 박스를 탈거합니다. 좌측은 고품, 우측은 신품입니다. 외형은 동일하지만 할로겐에선 HID 구동에 필요한 기능을 지원하지 않아 반드시 교체해줘야죠. 신품을 장착 후 HID 및 데이라이트 구동에 필요한 실내 배선 작업을 진행합니다. 배터리를 연결 후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하향등과 상향등, 방향지시등 그리고 데이라이트 모두 잘 작동합니다. 넘나지 액추에터도 잘 작동하네요. 보호 필름을 제거하니 밝고 시원한 라이트 광량 및 색온도가 가장 먼저 반겨주네요. 데이라이트도 멋지고요. 전용 진단기를 이용해 코딩을 시작합니다. 오토레벨링 사양에 맞게 적용하는 작업이죠. 차량의 영점을 인식시켜줄 공차 세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테일 램프 교체입니다 마스킹 후 기존 테일 램프들을 탈거합니다 신품 현착 전 테이프를 제거하고요 신품을 장착합니다 커넥터를 꽂아주고요 철광이 눈길을 끄내어 잘 들어옵니다 진단기를 이용해 고장코드 여부를 확인합니다 모두 깨끗합니다 라이트 테스터기를 이용해 조사각 조절을 시작합니다 장착된 제품은 분명 필름도 뜯지 않은 신품인데 조사각이 심하게 틀어져 있었습니다. 해당 제품 뿐만 아니라 적잖는은 라이트들이 신품인데도 불구하고 조사각이 맞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만큼 조사각 조절은 필수입니다. HID와 LED 광원까지 지원하는 테스터기는 매년 정도 검사를 받고 있어 정확한 조절이 가능합니다. 좌측은 할로겐, 우측은 HID입니다. 좌측은 할로겐, 우측은 LED 사양 작업이 필요하시다면 더 보기 있는 예...